o 카운트는 개수를 셀수 있는 함수죠. 표 전체 범위에서 두번째 있는 거 가지고 개수를 센다 그랬죠. A1부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름 가지고 세는데 이름은 전부 글자로 돼 있죠. o 카운트는 카운트니까 숫자만 셀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도 없어서 개수가 0이 나오겠죠. 조건은 F2 부터 F3 이니까 키가 170 이상 인거가 이거 두개인데 이거 두개의 글자수는 셀수 없어서 0이 나옵니다 그 다음 DCount A를 볼까요? DCount A는 글자든 숫자든 셀수 있죠 두번째고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셀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값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o 카운트인데 이번에는 세 번째 열의 위치를 가리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숫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170 이상인 거가 두 개를 셀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카운트 A니까 다셀수 있죠. 숫자든 문자든 다 세는 게 디카운트 A죠. 홀의 약자죠. 세 번째니까 숫자인데 숫자도 셀수 있죠. 그러니까 2라고 나옵니다. 그럼 답은 1번이겠죠. 그 not 이라 고 그랬으니까 결과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a1이 b1보다 크냐? 6 2 33보다 큰게 맞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올 건데 true에 not이 붙어 버렸으니까 얘가 거짓이 돼버리죠 펄스가 되니까 거짓이면 여기가 거짓 자리죠. 여기는 참의 자리고 거짓은 a1부터 c1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뽑으라 그러니까 33이 뽑히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d2셀의 결과를 물어봤죠. d2셀로 내려가면 A1, B1이 A2, B2로 바뀌죠. 그럼 둘 중에 큰게 뭐냐면 90이 큰데 85가 크다 했으니까 거짓말이니까 펄스가 나오죠. 근데 t 이 붙어 버리니까 얘가 참으로 바뀌죠. 참으로 바뀌면 앞에 거가 참이니까 A2부터 달러가 없으면 변하죠. 주소가 A2부터 C2까지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출력해라 하니까 90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90이 나오죠? 답은 2번이 되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